제가 시장에 갔다가 어, 요즘 냉이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냉이 무침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 살짝 데쳐가지고 고추장 무침?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래서 밑반찬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냉이 맛있어요. 원래 그 냉이가 봄철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나옵니다. 근데 겨울 냉이가 더 향긋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향긋한 냉이 무침 만들어 볼까요 냉이는 조금 지저분한 것만 떼내고 뿌리채 이렇게 사용하는 식물이죠 요즘 이렇게 단어가 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런데 <웃음> 보면 누렇게뜬거 있잖아요 물러진 거 요런 것만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냉이는 어, 씻으실 때 조금 이제 뿌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잘 씻어주셔야 돼요. 요 뿌리 쪽 보면 이렇게 흙이 좀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많이 손으로 이렇게 빨락빨락빨락 하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네기를다 다듬었어요. 근데 요건 냉이인데 이건 뭘까요? 냉이 같지 않는 냉이 같은 약간 이 느낌은 뭘까요? 아무튼 뺐어요. 풀같아서 <웃음> 냉이 데치는 물에 소금 반 큰술 넣어주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냉이를 넣어주세요. 냉이를 익히는 시간은 데치는 시간은 1분 정도면 충분해요. 데쳐진 냉이는 이렇게 해서 찬물에 이제 샤워를 시켜주시는데요.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깨끗한 물에 헹궈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냉이를 물기를 좀 짰어요. 근데 요거 냉이 짜실 때어 너무 꽉 짜지 마세요. 그러면 메말라버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물기를 살짝 짠다 생각하시고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칼질을 좀 해주시면 딱 드시기 좋은 사이즈죠. 냉이를 묻혀주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는 간을 조금 하기 위해서 된장 조금 하고 고추장 하고 그리고 이제 갈은 깨요걸 먼저 이렇게 마늘하고 넣고 미리 조물조물 해줄거예요 이때 참기름을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참기름은 다 조물조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침 할때 드시기 직전에 바로 참기름을 넣고 드시는 거예요 조물조물 다 묻혀졌으면 그때 이제 드시기 바로 직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물조물 조금 더 무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냉이무침이 완성됐어요. 요거 밥반찬으로 되게 좋거든요. 만들기도 쉬우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